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제보를 가봅시다. 오늘? 새로운 상대입니다. 오늘? 기대졌나요? 아즈위든은 언제든 필요하죠. 청룡 왕방 용족. 어 이거 잠그고 싶은데? 잠구자. 제인들이제 몫을 드톡요 하도, 군요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 나안 참아. 오케이. 오, 차를 가? 녀석? 아, 진짜. 야, 아까 이샤라지 용사 사라 그러는 누구야? 당장 쳐내와. 누구야? 이세이 <웃음> 나, 보인다. 이좀세보인다예이두 <웃음> 분이 나, 이두 분이 아하, 아, 이럴 수가. 주를다 냈어. 다행이네. 성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걸로 막으면 되잖아. 아 지랄. 막아. 막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 막았다. 뭐야? 너왜 여덟 자리로 써? 뭐야! 이겼죠? 이게 뭐야! 어 참.. 아니 근데 너는 왜 자꾸 많냐? <웃음> 왜 이렇게 많냐? 간다. 됐죠? 간다. 퍽! 복사하고 복사하고 됐다. 발렸다발렸다 달렸다. 쟤 100%, 났어요, 100 떴어요, 승이. 승이 100% 떴어요. 예! 야, 무적인데. 왜 무적인데 이거? 개 센데? 입니다 하고 버리고 영능 쓰고 이거는 얘 복사하고 던지면 황금이 되면서 적응이 되면서 손님 복사가 되면서 다시 적응이 되면아 이거 근데 사라지네 야 이거 서순이긴 하네 이거 진짜 발렸어 악마 저거 어? 잠깐만 화면 왜 안돼? 그러고 보니까 갤략슨의 필드 좀만 던져보실래요? <목소리> 강로바디 이거 뭐야 강로부디아 아니, 아니.. 이거 씨.. 슈팅 독성 잘라버리고 독성 슈팅 잘라버리고 방금돼서 손으로 들어오면 은 끊기나봐요 근데 게가지고자 <웃음> 너어 너. 너어 어 죽는다 죽는다 어? 어? 사버려사버려아아어아 아, 아, 어. 어. 아, 나가 나가 이씨 오케이 곡성슈팅 참교육